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모험생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부방송을 켜고 있는 조그마한 유튜버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할땐 공부를 하고 쉴 때는 쉬는 전략을 택했더니 스트레스도 덜 받고 효율이 높았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영상에 캡처보니 인스타에 각종 공부 관련 페이지에 올라가면서 중고등학생분들께서 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확인하는데 그 중에 좀 많은 반응이 어차피 공부는 머리다 라는 거였어요 머리가 되니까 저렇게 할때 하고 놀때 놀아도 된 거다 나는 머리가 안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역시 머리가 좋아야 수능을 잘 보던가 한다 이런 류의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런 의견을 볼 때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참았었지만 오늘은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는 재능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안 하실 건가요? 안할 거라면 남은 인생 동안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공부가 유전인지 노력인지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잠깐만 인터넷에 검색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고요 실생활에서도 꽤 흔한 주제이기도 하죠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노력파들은 유전을 핑계삼아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려고 한다면서 유전파들을 까고요 유전파들은 너희들이 진짜 천재를 못 만나봐서 그런다 누구나 한계는 정해져 있다 라면서 노력파를 깝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둘다 맞습니다 운동, 게임, 노래, 요리, 춤 하다못해 이제 외모랑 키, 화술까지도 모든 게다 재능이거든요 어떻게 공부라고 재능이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재능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루 12시간 축구를 해도 손흥민 선수가 될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공부는 노력도 맞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제쳐놓고 똑같은 시험을 본다고 쳤을 때 5시간 공부하는 나랑 10시간 공부한 나중에서는 당연히 10시간 공부한 내가 더잘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말고도 노력, 재능, 환경, 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고요. 제가 이런 것들이 뭐 모두 다 중요하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 아닙니다. 다 치우고 조금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그 둘의 비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재능의 비중이 커서 내가 아무리 해도 머리 좋은 애들을 못 따라잡을 것 같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실 건가요? 한계가 정해져 있다면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에 하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발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만의 차별점을 만들던가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다른 길로 가던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지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벽에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안돼! 라고 생각하고 멈춘 순간 처음에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멈추는 게 익숙해지는 순간 앞서 말한 노력이나 유전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비생산적인 루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들 하죠 다시 나아갈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멈췄던 걸 다시 움직이게 된건두배세 배로 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의 사회, 경제, 지리 이런 과목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놔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회 과목을 처음부터 익힌 다음 그 다음에야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해지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른 채로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합리화시키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역시 공부는 재능이 맞았어. 역시 공부는 노력이 맞았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에 시간을 쓸 바에는 어떻게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선택도 스스로 멈추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공부는 재능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비율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가 현실에서 한계, 벽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할수 있는 선택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어떻게든 뚫거나 잘 생각해봐서 돌아가거나 정말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고 다른 길로 빠지거나 네 번째는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거나 어떤 선택지가 최선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선택지가 최악일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죠.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안돼 라고 생각하거나 좌절감에 빠져서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말고는 여러분을 멈출 수 있는 게 없고요. 더 나은 나를 만들고 려 쓰기만 해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배움이 짧은 26살 학부생으로서 좀 경솔하게 말을 했지만 제 생각을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